로블록스 신제품 너프건 출시 기념 이벤트 코브라 너프건, 스콜피오 너프건에 대한 기대평과 어떤 제품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제품별 5개씩 총 10분께 너프 신제품 증정을 해드립니다 리아야 오늘 로블록스 할 거야 오늘은 뭐할 건데요? 하... 이 녀석 그거 몰라? 이번에 신상 너프건 나왔잖아! 호, 신상 너프건! 닌자의 스피드를 그대로 담은 로블록스 닌자레전드 스콜피온 신상 너프건 너프건 위에 달린 표창으로 닌자가 된 기분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좀비어택 최강무기 로블록스 코브라 신상 너프건 무시무시한 코브라의 저 매서운 눈을 보십시오. 후덜덜하네요. 너프건에 달린 저격 스코프를 통해서 매섭게 적들을백발격중하실수 있습니다. 이 멋있는 너프건들을 로블루스 게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대. 허, 어, 정말요? 넌 어떤 너프건 쓸래? 저는 닌자 레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콜피온 너프건을 사용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나는 좀비어택을 사용할 수 있는 코브라 너프건을 사용해볼까? 자, 그러면 게임 속에서 승부다? 오, 로블록스 게임에서 쿠폰 번호를 사용하니까내 등에 듬직한 코브라 너프건이 생겼구만. 오, 정말 멋있네요. 좀비어택 게임은 총으로 좀비를 막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베넘이라는 총에 영감을 받아 만든 그런 너프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듬직한 코브라 너프건을 좀비 어떻게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성능을 확인해볼까? 자 한번 이제 좀비들이 몰려올 텐데 여기서 내 코브라 너프건을 써보는 거야 이야 한번 써볼까? 이야 우와 우와! 어... 한방에 죽는데? 야 이거 휴... 멋진 뱀으로 디자인한 저격너프건인 것 같은데? 이 멀리 있는 것도 한번 쏴볼까? 우와! 오! 오! 데미지가 엄청나요! 야! 야 한방! 우 한방!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휴... 좋아! 혼자서 다 막을 수도 좋아! 있겠는데? 하하 <웃음> 맞지! 휴... 뱀 머리에서 독침이라도 나가는 것 같아! 울부짖어라, 코브라 너프건! 자, 한 번! 많은 좀비들을 잡아보고 싶은데, 좀비들 어딨지? 여기서 한번 막아볼까? 왔다! 촤! 오! 거의 뭐, 다한 방에 죽어가는 것 같아! 이 녀석,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코브라 너프건을 가지고 있었구만! <웃음> 야, 멀리서 쏴도다 맞아! 어, 뭐야? 촤! 좀비 머리 맞출때마다 이 톡톡 터지는게 이거 손맛이 예술인데 이거? 내 손안에 스파클링까지! <웃음> 어? 메가탱크라는 어, 보스. 보스가 나왔어! 야! 있어. 이거 보스도 내가 이걸 연사속도가 굉장한 다는 것 야. 와! 체다는것 봐! 머리를 맞추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 와 이거 비료가 안되는데 다른 총들하고? 그니까 그치! 이거 대미지가 바... 말이 안 돼. 코브라 너프건만 있으면 보스도 순삭이라고. 물부치잖라 코브라 너프건. 내손 안에 안을... 오오 오. 오! 오! 오! 자결없구만 오! 코브라 너프건은 굉장하구만. 어때리아야이 아... 코브라 너프건 부럽지? <뭇> 멋진 너프건이긴 하지만 저희 스콜피온 너프건만큼 멋진 너프건은 아니네요. 뭐라고? 스콜피오 너프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이 대단하고 말고요.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아이 진짜. 알았어. 한번 네 너프건도 보자. 트리트리트 어, 리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최강 닌자가 되기 수행 중이라고요. 트 뭐? 뭐? 이 닌자 레전드라는 게임은 RPG처럼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세질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닌자 레전드에서 스코피온 어프건을 사용하면 세계의 표창이 나가서 다른 총 닌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와, 진짜 나가네 하 그리고 이게 그치아니라고요 닌자 레전드에서 이 너프건만 가지고 있어도 닌자찌 코인, 카이 이 수집에 대한 경험치 10%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최강의 닌자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엄청나... 그 너프건 엄청 멋있으면서 보너스까지 준다고? 너버간 울부짖잖아 스콜피온 이야 퓌. 멋있다 리아 너 진짜 퓌. 야 그러면은 이거 다른 닌재랑도막 이렇게 배틀할 수 있는거야? 당연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모두를 이기는 모습을 위해 리아야 결투가 시작된거 같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리아는 과연 활약할 수 있을까? 출발이다 리아, 이 녀석... 보이는 녀석! 너프가 울부짖더라 스콜피온! 어 리아가 한 명을 끌어뜨릴 아, 것 같아! 오. 오. 오 한번 혼내주도록 하지, 이 녀석! 이것 좀 먹어봐라! 그리고 난다음 바로 쓱어이 녀석 꽤잘 피해? 오? 이 녀석? 이 녀석 봐라? 오? 어? <웃음> 별거 없구만 <웃음> 대단한데? 리아 이 녀석? <웃음> 이 정도 가지고 이해해. 이렇게 하면 최강의 닌자가 빨리 될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이번엔 1등 할수 있겠지? 아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젠 진짜믿다 진지 모드 온오 이번엔 기대해보겠어 스콜피온 너프건으로 갑니다 다른 닌자들은 혼내켜주기 바래 시작이다 니아야 화이팅 전박이 한명점 확인 어, 저녀속도 엄청난걸 쏠로군 이 녀석 별거 없구만 엄청 어, 강해보이는 닌자들이 많은데? 녀석 좀센거같고 하지만 스콜피온을 든 나람이 이 정도 격차쯤은 이길 수 있을 거야리아 과연 이번에는 1등 할수 있을까? 먼저 없다고투명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멋지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 코브라 너프건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 아이... 아 이거 죄송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알걸요? 제스콜피온 너프건이 더 멋있다는 사실을요! 아, 넌안 되겠다! 현실에서 너프건 배틀이다! 혼내켜줘야겠네! 철투다! 철투다! 아니, 스콜피온 너프곤을 쥐었더니 내가 린제가 되었잖나 김리야 이 녀석, 호불한 너프곤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이념의 이 녀석, 스콜피온 너프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어 심리아 이녀석, 호불한 어프건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是厉害이你끝이鸡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로블록스의 너프 놀이터 너프 어브가 9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너프 어브에서는 너프 관련 로블록스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고 너프와 관련된 게임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꼭이용 오늘 봤던 코브라와 골피온 너프건을 구매시 쿠폰을 통해 게임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너프건들이니 한번 게임에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너프건이에요 손에 체크하고 감기는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